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웃음> 네. 거기 몽골은 어떠셨어요? 아, 그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오. 음. 옛날에 중국 처음 갔을 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중국은 될까 않게 이 사람들도 조용하고 엄청 깨끗하고 공기가 너무 맑아서 좋더라고요. 어, 그래 보일 것 음. 같아요. 왠... 몽골랑은이제 초원이 쫙 있고 그렇것 같은 느낌이냐? 초원은 진짜 좋고 풀이 안 자라는 이유를 말들이랑 양떼들, 흑염소랑 이렇게 다 같이 먹으니까 자랄 시간은 없고 깨끗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왜 소들 풀어놓으면 냄새나잖아요 음, 절대 냄새 안나요 아, 진짜요? 풀만 먹어서 그렇대그 이유가 오. 사료를 안 먹고 나오는 풀만 먹으니까 또, 말은 뭐, 쉽지 않고 생긴다 그래, 거기 사람들은. 그래서, 이 똥이 옆에 있어도 냄새가 안 나요. 어, 진짜요? 응, 음, 나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초원에 뭐, 말, 소, 또 뭐, 흑염소, 뭐, 양, 이렇게 흑염소하고 양이 같이 살아요. 같이 다녀. 오. 그런데 나는, 나 아, 이거 냄새라서 어떡할까 그랬는데, 진짜로 냄새 안 나고, 또뭐 개로 이렇게 지어놓은 집 있잖아. 네. 거기서 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호텔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 <웃음> 그런... <웃음> 추억에 한 번씩 가볼만한 데예요 <웃음> 그런 데서, 데서 자면 은등안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침대를 해내서 안에다가. 아 진짜요? 어, 그리고 뭘를 떼주냐면은 음, 그 우리 나무 있잖아. 나무를 세 번을 나눠서 그 사람들이 불을 넣어주는데 그 안에가 찐방 같았어요. 그래서, 음.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드리면, 땅바닥으로 해놓은 게 아니고, 이제 강강 오시는 분들 하게끔 만들어놔서 침대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머리를 이틀을 솔직히 안 감는데도 머리가 안 가렸어. <웃음> 물이 없어도안 감은 게 아니라, 거기가 전기하고 물이 딸린다니까, 그냥 세, 세수만 한 거예요. 근데도 음. 머리가 가렵지 않더라고 공기가 너무 좋고 아침에 몸이 산, 참 편안하더라. 그래서 한 번쯤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가봐야겠다. 가보세요. <웃음> 네, 저희가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아, 이렇게 합의 받으셔서 다 이렇게 받으시고 도와주시고 동생다 과사님들 도우셔서 다 도와주시고 다 도와주세요 이쪽 도안에서 다 이렇게 합의 받게 내가 다 도우셔서 다 도와주시고 아이고 이분은 뭔가가 네. 그동안 답답하게 오라는 형국이다 그래. 근데 만인간에 뭔가를 박수 받고 살아라는 형국인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 올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다시 중반 정도에 확 일어나라는 형국인데, 이방,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같은 거? 내 사업이나, 어? 내, 음, 뭐라 그래?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음, 뭐 끼가 많다 음. 어, 끼가 많아서 많이 움직이는 형국이다 그랬어 그래갖고는 박수를 많이 받으라는 형국이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힘들어 왔다 그래 조금 고력을 음. 많이 겪고 맞아. 몸수도 안 좋으라는 형국이라 내가 올해 이사람 지금도 몸은 좋지 않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음. 몸이 아주 건강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 요 그래서 뭔가가 좀 힘이 들게 일어나라는 형국이다 그랬거든. 음. 그래서 내가 좀 힘들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올해는 큰 내가 걷어들이는 게별로 없다 이래. 음. 그래서 올 지나서 내년 가야 내가 걷어들이는 게 있고 올해는 내가 뭔가가 새롭게 시작은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시작을 해서 첫 발을 뒤졌다 생각하면 되는 형국이다 그랬어. 오.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덕이 많은 것 같은데 인간의 덕이 별로 없고 이 9월 생일에 16일 머리는 좋다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음. 한 번쯤은 올랐다 꺾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이런 걸한 서너 번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 그랬어. 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가 에더 좋은 사주라 그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고집이 세고 주장이 강한데 뒤가 물른 사주 음. 이러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 그래서 올해는 뭔가 시작하는 거는 발을 디져낸 걸로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게, 첫, 이게 초년에는 진짜 사람이 많은데 가면서 사람이 주르르 나는 형국이야 새롭게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어. 올해는 그냥 내가 뭔가를 시작을 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 몸수가 이 사람이 조금 <웃음> 안 좋아.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주에는 원래는 나물 많이 베풀고 살아야 돼. 음. 팔돌 떠들고 다니던지 이래서 많이 베풀고 살아난 사주인데 어떻게 되겠어 멈춰있었다. 이 그래. 그러다가 인정?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데 자신도 반. 이것도 반이래. 음. 그러니까 확실한 내가 그 전문에 밀어붙인 힘이 확 이렇게 저기 하진 않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올해는 다져가는 형국이다 그랬고 다져가다 보면 내년 가면은 뭐 새로운 게또 들어올 일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래도 이 박수 받을 일이 많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랬어요. 음.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왜왜 왜 사람이 주변에 많은 걸로 보여 봐. 이렇게 박수를 받는 이런 걸로 형국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올해는 잘만 다스리면 다시 한번 기회는 내년부터 올수 있다. 음. 음, 음. 왜냐면 우리 늦게 아우 무슨 늦게 뭐60뭐 지금 하는데 62에 무슨 기회? 아니 70에도 오는 사람이 있잖아. 오. 이 사람은 초년에 다좋놓은게 있었어. 그러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내년부터 올수 있다. 올해는 그냥 다. 현 이렇게 발을 뒤졌다. 우리가 이제 애기들이 어떻게 처음 첫 발을 거슬 때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내년 가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이따가 말씀 드리고 음. 그 아까 몸수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어느... 몸수 오래 좀 안... 아니 이분이 원래는 몸이 그렇게 썩 건강하진 않아요 음. 네, 이렇게 봤을 때 할머니가 봤을 때 왜그냐면 그런데 건강 작년 가을서부터 올 수에 내가 조금 아픈데 아니면 몸에 내가 뭔가 숨 저기 칼을 댔던지 아니면 새로운 병이 좀들었던지 그러라는 형국에서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처져 있으니까 어떻게? 나를 살기 위해서 아마 뭔가를 활동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발을 뒤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음. 이렇게 봤을 때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야. 음. 그게 그러니까 뭔가, 난 겉하고 속이 틀릴 수 있대. 겉은, 내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대로 멈추기보다는 다시 뭔가를 어떤 일이든 해야 내가 살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발을 뒤져냈다는 얘기야. 무슨지 아시죠? 어, 그래서, 활동을 해도, 올해는, 올해는 활동을 한다 해도 내년 가야 괜찮다는 얘기야. 그래서, 음. 음. 그니까, 러 어. 제가 봤을 때 그래. 할머니가 봤을 때, 이 법당이 할머니가 봤을 때 그래. 그래서 내가 내 거를 뭔가를 다시 시작을 안 하면 그냥 이 마감할 것 같은 기분이 있잖아. 네.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내가 그냥 용기를 내서 떼어들었다 이렇게 보인다 그러는 거지. 음. 어떤 일을 용기를 내서 떼어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내가 한 발을 뒤졌다. 뒤졌는데 자신이 좀 생겼다. 자신감이 음. 좀 생긴다. 올해는 자신감을 충족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 내년부터는 박수 받을 일, 내가 좋은 일이 이런 게 들어온다는 얘기지. 아, 응. 이분이 누군지 뭐, 말씀드리고 물어볼게요. 네네, 이분이 누구냐면 가수 임재범씨예요. 아. 부분이 어떤 분인지는 난잘 모르겠지만 네. 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다 조는 게 있어서 자꾸 박수 받는 일을 생, 보여주셨구나 네. 이분이 음.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쉬시고 7년 만에 복귀를 하셨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복귀를 하셨는데 잘 될까 해가지고 음. 가져왔어요 어떻게든가 간내 그러, 할머니가 그러잖아 올해는 다 지는 거 발작을 뛰는 형국이고 내년 가야 이 사람이 괜찮다는 거. 기본에 잡아놓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분은 내년 가면 괜찮아요. 근데 올해는 좀 힘들게. 근데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그랬는 거야. 자신감이 너무 바닥이었던 분이야 이분이. 왜냐면 이거 이렇게 가, 하다가 멈췄을때도 딴 것도 해보셨, 해보셨겠지만 은 그것도 별로 재미없고 나의 끼가 있잖아. 나의 끼를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발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그거를 인정 나섰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마 내년 가면 괜찮으실 거예요. 올해는 조금, 이제 얼마 안 남고 힘든 거니까 좀잘 자셔가시면 내년부터 괜찮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사람을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음, 그러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기본을 깔아놓은 걸 하는 게 아까 얘기해. 기본을 깔아놨지만, 사람이 조금 아무리 노래를 기억한데도 그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원래. 음. 나이 잡으면 그런 거 있잖아. 그렇죠. 아이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알리는 시간이 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 가면 또괜찮은 건데 근데 옛날만큼 그렇게 팍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 음. 그냥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알려주고 그러니까 음. 할머니그러잖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살아야 되고 살 의미를 느껴야 되니까 이 시작을 한것 같았다는 얘기그 이유가 아내가 5년 전에 죽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이따가 이제 다시 오신 것 같아요 그걸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분도 몸이 안 좋아요 지금 음.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지 죽을 순 없잖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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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옆에 자리를 잊어버리려면 여기에 뭘또해금면서 즐겁게 사시는 게 이분한테 제일 좋은 건데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은 할것 같아 인정 음. 꾸준하게 옛날에는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아이가리 내가 못 먹고 사냐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리잖아 음. 내가 살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안 하시겠지 음. 그래서 내년부터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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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부위뭐다치금몸 아마 그런 게 다치. 아니라 이내 거래요. 겉은 멀쩡해 보는데 이분이 속으로 다 속이 많이 망가졌을 거란 거예요. 응. 마음이 망가지면 뭐장 같은 데위 같은 데뭐 이런 게안 좋아지잖아요. 기능이.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 속이 조금 아마 좀 아주 그래서 내 아픈 거 조심하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프지 않아야 활동을 오래 할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분이 몸이 깔아졌어.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올리려고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다그랬잖아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는 죽지 못하니까 해놓은 거야. 내가 이 방법을 찾은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못살것 같은 거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은내걸 찾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못돼 어떤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명한 선택을 한 거지. 그래서 노래를 하면 잃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이분은. 그래서 앞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꾸준하게 그냥. 옛날 문양 인기가 막, 막 한올을 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현상 유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노래하면서 사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지.